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5화 예고에서 진성준은 모현민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순양의 승계 원칙은 다시 장자승계로 돌아갈 거야.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어떤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림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입니다. 사투르누스는 크로노스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죽입니다. 이때 우라노스가 죽으며 너도 네 자식한테 죽을 거라는 말을 하죠. 크로노스는 이 말을 두려워해서 자식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크로노스의 아내가 한 아이를 몰래 빼두었고 그 아이는 제우스였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쳤고 잡아먹혔던 아이들도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진성준이 이런 그림 앞에서 장자 승계 원칙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영기는 어머니 이피록이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 진양철과 손주 진도준을 공격했음을 알고도 순양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이피록이 진도준에게 순양생명 지분 17%를 넘기려 할때 서민영 검사에게 제보하며 진도준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영기는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아들 진성준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15화 예고를 보면 진도준이 순양물산의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진도준이 진영기를 넘어 최대주주가 되려면 진동기와 진성준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우선 담보로 잡았던 둘째 진동기의 순양물산 지분을 넘겨받겠죠 문제는 진성준인데 진성준이 진도준에게 순순히 순양물산의 지분을 넘겨줄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양철이 진도준에게 남겨준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깨끗이 세탁한 비자금입니다. 진도준은 본인이 그 비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고 그런 비자금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진성준에게 살짝 흘리죠. 진성준은 그 비자금을 열심히 찾을 테고 결국 본인이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진도준이 진성준에게 그 비자금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 증거를 잡아놓고 딜을 합니다. 그 비자금 다 넣어가지고 대신 순양물산 지분을 내놓아라. 아니면 검찰에 제보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진성준 입장에서는 감옥 가는 것보다 깨끗한 비자금을 얻어서 혼날을 도모하는 게 맞겠죠. 결국 진성준은 울며 겨자먹기로 진도준에게 수양물산 지분을 내놓게 되죠. 진영기는 어머니 이피옥을 배신하고 진성준은 아버지 진영기를 배신하고 고야의 그림처럼 자식에게 큰일을 당하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통쾌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